2023년 1월 승리의 여신 니케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아, 처음에 인사말 후에 어, 많이들 기다리셨던 유니온 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개발이 완료돼서 보수 중심의 시즌제 콘텐츠로 시즌마다 일주일의 개최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시즌제 콘텐츠 시즌마다인데 이 시즌이 얼마 주기인지는 따로 안 써있더라고요. 대망의 첫 시즌은 1월 27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콘텐츠 보상의 유니온 칩과 유니온 상점도 정신교로 운영되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니온 상점이 있지만 따로 살수 있는 그게 없었죠. 유니온의 단합이 필요한 첫콘텐츠인 만큼 지휘관 분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니온 레이드를 기다리셨을 텐데 어떻게 보상이 나올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 한번 첫 번째 레이드는 일단 시험 삼아 연구하는 기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 것같어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작전의 랭킹이 추가됩니다 이거 기존에 CBT에서 합동작전 이제 랭킹이 있었다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어, 정식 출시가 되고 난 합동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셨던 거랑 좀 달랐었죠. 자, 이 합동작전은 기존 CBT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콘텐츠 중 하나로 특히 캐릭터의 전략 연구를 즐기시는 지휘관분들께제큰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부담없이 제기하실 수 있도록 현재 협동자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종류와 플레이 방법에 큰 변화 없이 랭킹 보상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도록 계획 중이니 오 부담없이 제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협동자전 랭킹은 약한달 뒤에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속기지 기지방어 레벨의 확장에 대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기존에 100레벨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장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 단계로 이거는 이제 계획만 하고 있다라고 제 말하고 있네요. 음, 패치됐던 부분으로 가로 모드, 해방 콘텐츠, 스킬 컨실 라이브 월페이퍼 등의 콘텐츠부터 여러 문제를 개선한 듯 이제 게임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불편 사항들 위주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초, 최근에 자카레 버스트 스킬 효과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네, 새로운 스킬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스킬을 설명해 하는 게 상당히 참 어려워요. 브라운더스 할때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어떻게 구, 그 스킬을 공부할 때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나 할까? 이런 게좀 음,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음, 이 새로운 스킬 효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주고 그리고 당장 19일 바로 내일 출시네요. 바이퍼에게도 애교라는 신규 효과가 추가되는데요. 별도 공지를 통해 이 애교 효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나오네요. 자카의 스킬 구성은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길로틴 브리드 등과 캐릭터 등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재 스킬 구성을 유지하려 함을 이야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적절한 활용성을 갖추어야 함. 자카레스케트에 크 대해서 좀말이 많았나 보네요. 그냥 나 자카라고 바이폰는 건너뛰려고만 생각을 해서 보, 보질 않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캐릭터들을 향해 순차적으로 밸런스 상향 조정 상향을 기본으로 좀 깔고 가려고 하나 보네요. 상향 조정. MG와 SMG 무기용 캐릭터, 그리고 방어력 감소 기능을 가능, 겨진 캐릭터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방향성과 조정 수준에 대해 결정되면 상세 내용을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셨던 고급 모듈 티켓 5장, 크레딧트 케이스 12시간, 에트 데이터 세트 케이스, 코어 더스트 케이스, 모듈 하이 부스트 에서 이제 금일 지급될 예정이었니 게임 내에 매일 한번 통해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1월에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유니온 레이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어떻게 출시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일단 저는 무난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